2020 센서스가 뭘까요? 미국에 살고 있는 인구 현황에 대한 조사입니다. 4월 1일부터 여러분 주소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이 대상입니다. 이 조사 결과는 우리 커뮤니티의 중요한 기금 조성을 위해 사용됩니다. 2020 센서스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시다.